날라찾차처아 형은 보러 가야겠다 얘 때문에 안 되겠다 <놀람> <웃음> 와우 <웃음> <웃음> 어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q u a